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이번에 조텍코리아에서 양실장이 간다 이탄으로 1080 Ti 구매자 대상으로 안코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이번에 시스템 빌드 당첨되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시스템 자체가 워낙 고성능이셨어요. 아무래도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의 사양이 워낙 높았는데 거기에 순행 시스템을 저희가 빌드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NZXT 700i라는 케이스에 검정색과 빨강색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순행 빌드를 레드크롬 동관으로 검정색과 빨강색에 맞춰서 이렇게 시스템 빌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일단 지금 컴퓨터가 로그인 상태가 안 되면 이 NZXT 펜 자체가 LED가 변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이렇게 지금 화이트로 들어와 있는데 LED를 빨강색으로 맞추게 되면 전체적인 시스템이 블랙&레드 앤 감성으로 정말 이쁘게 시스템이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순행 빌드에 관련해서 부품 가격 같은 경우는 약 150만원 가량의 부품 가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고급 피팅들과 최고급 펌프 물탱크 그리고 워터블럭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이 들어갔어요 주택코리아에서 많은 돈을 써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최고급 부품들만 엄선해서 이렇게 빌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은 상단에도 라디에이터 달고 이렇게 잘더 구성을 할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워터블럭이 국내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에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따로 직구를 통해서 하려고 했으나 시간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들고 AS 부분도 조금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PU만 순행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레드리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서 더욱더 시스템의 성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벤트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조택에서 더 좋은 유익한 이벤트 많이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택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택코리아 양실장이 간다 2탄 리빌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